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 2절까지예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히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해론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헴에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해론 왕과 온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세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라.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어, 죄송할 때도 감사할 때도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할 때도 선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합니다.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그죠? 말로 하는 것보다 뭔가 예, 주는 것이 그죠? 큰 아,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온전하게 선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온전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까요? 아무리 비싼 선물을 준비하더라도 아무리 희귀한 선물을 준비하더라도 정말 마음같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에게 맞지 않거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안돼 있다면 그 선물에는 의미가 굉장히 감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서 꽃을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꽃에러지가 있을 때, 참 이건 난감한 상황입니다. 돈은 돈대로 썼는데 선물하고 욕 먹는 상황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선물을 주는 자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선물을 받는자가 주체입니다. 그죠? 받는 자가 감동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마음을 잘 전달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이슈는 그 받는 자가 온전하게 받을 그릇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또그 의미도 감퇴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2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인류에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님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부기명화, 건강해지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죄의 사슬을 끊어지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여는 거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하는 거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매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살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만드신 그분 그분의 주체, 그 선물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종류의 사람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삶 그리고 정말 주님께 받은 이 선물 이 사랑을 어떻게 정한 방식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 당시 <웃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 0 0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이유는 그들이 제약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죠 그 400여 년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참 많은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그리고 현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그 로마의 지배와 통치 안에 있었어요.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등장함으로써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구원해 줄 그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소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메시아가 와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나라로 인도해 주시 그 메시아에 대한 고대감으로 늘 살아 왔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별이 하나 뜹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동하였대요. 여기서 말하는 소동하였다는 것은 두렵고 금신 가운데 있고 내적 공포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왕이신, 유다의 왕이 왔다라고 동방 박사가 선포했는데 헤롯과 그 무리와 예루살렘은 공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떡을 먹는 곳이에요. 생명의 근원이고 당시 베들레헴은 비옥한 곡창지대였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베들헴의 에브라함야 너는 유대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너에게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상고에 영원에 있느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베들레헴에서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선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전하게 받는 무리와 받지 못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지금 나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에요 당시 헤롯 왕은 유대 왕국과 수리아 국경에 접해 있던 곳을 다스리던 분봉 왕입니다 분봉 왕인데 이 사람은 이둠의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유대지역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지, 유대인들로부터 천대와 조금 어떻게 보면 너는 우리랑 달라, 그런데 네가 왕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헤론 왕은 BC 20년에 해록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요. 또한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이샤 항구도 지어요. 이 사람은 권력룡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탐욕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밀함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 0줄 이하에 보면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는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할 정도로 그렇게 치밀하고 잔인하며 자신의 권력력으로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오늘 분류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물어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요. 지벽에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 그 왕이 대체 누구야? 라고 지벽에 묻으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유대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공부하던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의 행동은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아니 자신들이 소망하고 가르치던 왕이 왔다는데 난리 부르스가 난 것이 아니라 어머 어떡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 왕한테 베들레이메스는 안 돼요 이러고 말아요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묵상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가르쳤던 그 왕이 왔다는데 너무 무관심합니다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신의 종교성과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다는 을걸 보게 돼요. <웃음> 세 번째로 오늘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 박사라는 이 말은 마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 사람들은 이란에서 온 사람들을 뜻합니다. 당시 어, 첨성술, 뭐 점성술, 그리고 우주의 뭐 깨달음, 별자리를 보고 또한 마술까지도 능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자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동방 박사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 예문을 드렸기 때문인데 세명계라고 성경은 언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세 가지 예문을 갖고 왔으니까 각자 하나씩 갖고 왔겠지라고 생각해서 세명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바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배하다는 것은 신을 높여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질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는 메시아를 찾아온 이는 경배하기 위해서, 높여드리기 위해서요. 자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나름대로 고대 문헌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과 예언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유대교적 신앙과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갈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별이 뜨니까 지체 없이 왕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은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떠밀려서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보고 믿고 깨닫고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분류가 목자들이며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이들은 참 보잘것 없는 존재예요 돈이 없는 존재입니다 소작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밤새 양을 돌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인류의 구원자의 기쁜 소식을 접했던 부류죠 그리고 이들도 지체 없이 바로 예수님을 찾으러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탄생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의미는 하나로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성취를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이 땅에 왔을 때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 빛을 웰컴하고 초청하고 영접하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비쳐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비치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십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미암마지의심바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와 발견하지 못하는 자로 나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할 때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슈와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시도들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요 크리스도께 트리스 미사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 타 종교인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요 제가 캐나다 20년 넘게 살면서 저는 이슬람도 만나봤고 좀 부다도 만나봤고 다 다른 종교들 만나봤는데 이 시즌만 되면 늘 인사하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아니 심지어 제가 최근에 건물주도 만났는데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저한테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이 해피 홀리데이는 누구를 위해서 제정한 것인가 여러분 이 정치적인 이슈들 사회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록과 같이 이런 무리들이 늘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보좌는 내려와야 됩니다 어둠의 건세들이 왜 자꾸 예수님을 부정할까요? 왜 자꾸 크리스마스를 말살시키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보좌를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근데또 하나의 부류가 있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으로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잘섬기는 척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득을 취하며 로마에 달라붙어서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을 뜻합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주님 오늘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좀할게좀 있어요 우리 아들 시들장 가는 것도 봐야 되고 하나님 땅도 투자했는데 이거 좀 이익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는 믿는 거예요. 참된 왕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왕인 삶을 살아가는 이 해독과 종교 지도자. 주님의 오심을 무관심하거나 관심 없거나 관심 있는 척만 하거나 오히려 거부하고 참된 왕신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애쓰는 해롯 왕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받은 이큰 사랑과 이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물론 선물을 주는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물론 기부엔테크라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만큼 줘라고 하는 식으로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진정한 선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용도로 선물을 사용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주님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올려드릴까? 그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릴까라고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께 지금 온전한 반응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그 대답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그리고 재림하실 때도 동일한 것을 요청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땅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를 볼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이 믿음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 동방박사와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아 마태복음 2장 2절에 오늘 동방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나 아신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해요 마치 맡겨놓은 것찾은 것처럼 확신에 찼어요. 자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될 자가 누구냐고 묻지 않고요. 이미 왕으로 나신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이미 결론을 짓고 옵니다 왕이 났잖아 근데 이들이 확신한 이유는 별 때문이에요 별 이들이 첨성술을 공부하고 문헌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 저 별은 예사별이 아니야 저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태어난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왔어요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들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 났는데 그 왕이 어디 있어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숙이 24장 17절 말씀을 근거한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게나오며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라이 말씀을 근거로 해석한 겁니다. 즉이 동방 박사들은요. 구약에서도 정통하고 토라도 정통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추력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니까 바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왕의 신성한 도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이 뜬 거예요 별이 뜬것만 보고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왔더니 어떤 정보를 봤습니까? 어, 원래 왕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 정보를 듣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목자들은요. 자, 누가 보면 2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볼게요.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음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신 일들을 보자 하고 뭐라고요? 이루신 일들을 보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게 사실이야? 어머 어떡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지르고 봅니다. 가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정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꾸 깎여요 2023년은 청종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발달될수록 귀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들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바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보였던 믿음은 즉각적인 믿음이에요 박사들은 별을 보는 순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지체하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아요. 목자들은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2장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라고 표현해요. 빨리 가서. 여러분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상관에 이런 도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깨달아지고 분명해지면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해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하고 머뭇거릴수록 우리의 수많은 의심들이 더 찾아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그들의 믿음이 보였던 건 온전한 드림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박사들이 갖고 온건 뭡니까? 황금. 유황, 유황은 유황 값비싼 향료고요 모략은 나무에서 축출한 상당히 고가의 향기입니다 방향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그리고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께 자신들이 드릴 수 있었던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고대 근동에서 알아주었던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와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은요 빈손이었어요 뭐야 드린 게 없네? 아니죠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재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목자들에게 그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마고봉 12장에 보면요. 여러분 두 랩돈 드리는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이 자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성창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이 하나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의 의미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거 주시려고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길 원한다 예수로 인하여 일어나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그 광야를 통과하며 나아가는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모된 자가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야너 돈 떼돈같이 벌어서 내 노후를 보장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도 계세요 그런데요 진짜 기쁨은요 잘 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것만큼 최고의 기쁨과 선물은 없잖아요 주님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다 다른 거 없다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왕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시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한 예배와 감사로 믿음으로 올려드리시길 예수께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